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고성 가는 날. 강릉이랑 한 30분일 거예요, 거리가. 한그 정도인데, 서울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0시 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20분 이다주출근데 어? 저는 이제 준비 다 하고, 고성으로 갑니다. 고성.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 한 명을 데려가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같아알라을안 맞추고 잤어요 아 아, 아침 일찍 촬영을 하고 저희가 빨리 촬영이 끝날 것 같아서 거기서 명물을 아마 먹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뭐가 유명한지. 그래서 물회가 유명하고 막국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게 되면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아, let's, get <웃음> let's get it? Let's get it. 오케이, 오케이. 미나이 태우로 렛츠 기릿. 오늘은 이제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아침을 저희가 김밥으로 아이거 흔들린다 저희가 아침을 김밥으로 먹습니다 원래 고민했어요 어, 맥모닝을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하다가 그래도 밥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게 김밥을 한줄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간단하게 심플 이즈 베스트 기본적인 맛을 좋아합니다 사실 오늘 모자를 착용을 하려고 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색을 다시 하지 않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방송 나가는 날짜가 저희 컴백하고 방송이 나갈 거라고 해서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미 제가 핑크색인 거를 러브분들이 다 아셔가지고 사실 어, 뮤직비디오랑 트레일러 촬영까지만 이 색을 하고 활동 때는 조금 다시 어두운 색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 활동도 이 머리 색깔로 할지 아니면 덮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 아마 활동 때 제가 이 머리 색깔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고민을 아주 많이 하고 결정한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머리를 좀 많이 잘랐는데 괜찮네요 최근? 최근이라고 할수 없죠 한.. 연.. 한 4년? 4년 동안 좀긴 머리를 많이 했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짧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머리를 좀 많이 잘랐습니다 지금 그래좀긴 편이고요 아 빨리 가서 촬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또 지방 가면 그런 게 묘미잖아요 지방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는 크... 굉장히 좋죠 고성은 사실 제가 강릉에 살 때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가게 되네요 진짜 고성은 뭐가 유명하지? 어제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그다 친구들한테, 이, 나 고성 가니까 강원도 고성 이러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볼 걸 그랬네요. 민현이 컴이 감자칩 선물로 줬어. 어, 진짜? 네. 나중에 나도 먹을 것 같아. 나 오늘 늦게 일어났잖아. 어, 들었어. 너무 일찍 났다. 알람 안 맞췄다며? 나도 어. 늦게 갔잖아. 아, 그래? 어. 나 샵이 너보다 30분 늦었잖아. 하, 진짜 식겁했다 진짜. 네. 일어났는데 알람을 안.. 어제 나 밤에 그냥 누웠지 일지 근데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잠들어버렸어. 알람을 안 맞췄는데. 너몇 시에 잤어? 한 시. 오 일찍 잤다. 어1 어, 일찍 잤어. 아, 아, 이거 제 것처럼 입뼈하고 있었네. 이거. 아직 밥 먹고 먹어. <웃음> 감자칩도 제가 러버입니다. 이건 트러플 감자칩이라고. 감자칩. 어, 맛있겠다. 어. 트러플 감자칩. 이거 신발 미안 넣거 아니야? 맞아. 내가 물 넣을 자리 없어서 잠깐 <웃음> 오케이 오케 오랜만에 지방으로 짜리. 촬영을 갑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으로 가고요 또 끝나고 고성에 맛집을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로갈 거야? 맛집? 가야지 무레도 뭐라도 먹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응. 혹시 뭐물에도안 먹어봤다면서? 부산 에서물회안 어, 먹어봤어 그러니까 먹어보는 거지 맛있는 데서 먹어야지 이왕 먹는 거 부산이 원래 물회가 맛있어 아 그래? 어 거의 바닷가 근처는 웬만한 불에는 맛있지 아니 막국수 먹어도 그런... 돼 그거 막국수에 보쌈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파나? 알레르기 없나? 막 아, 없어 없어 없어 나 없어 뮤비 찍기 전에 안무 연습하는데 뭐 땅? 호... 호달 나르기?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 어... 나 얼마 전에 알레르기 검사 결과 나왔어 응. 없어 경과류 알레르기 경과를 근데 왜 그랬어? 모르지 나도 <웃음> 원래 막바지 연습이었는데 갑자기 민현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견과류를 뉴스? 먹으면 막 목이 간지럽고 그랬었거든 음. 근데 그래서 이제 혹, 혹시나 견과류의 종류 중에서 하나의 알러지를 가지고 있을까봐 호두아몬드 프로틴, 검은깨 프로틴이 렇게 있었는데 일부러 호두아몬드를 안 먹고 검은깨를 먹었지 음. 근데도 아... 조심해야겠다. 응, 조심해야 돼. 평생 조심엄 하 살아야 돼. 근데 알레르기는 원래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야. 언력이 좋아지면 또 사라질 수 있어. 저는 이제 또 아침을 먹고 아또 다시. 김밥을 좋아해, 원래. 저는 참치 김밥입니다. 김밥 먹으니까 라면 먹고. 음, 아침에 음. 현성이 다음 신나면 짜한 거. 난육근로가면게 음, 오늘 운동할 거야? 음. 서울로 하면은 음. 한 9시? 그 정도까지는 내될 거야 6시, 7시 되지 않을 일단은 내 오늘 계획에는 운동이 들어있는데 가까 음. 하자? 제가 오늘 우리끼리 할 거니까 올라오면서 생각할까? <웃음> <웃음> 그럼 되겠다 이번 하면 못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낮잠을 좀 잤다 어제 운동을 일찍 하고 갔다가 12시 운돌아고는데 졸리니까 돌아와서 손만 신고 양말 신고 잤단 말이야 근데 나한데 슈크림이 너무 있는 거야 슈크림빵? 아 그냥 슈크림이 니네 슈크림 다섯 개랑 응. 그 주먹만한 슈크림 하나랑 막대기 같은 건데 바삭한 건데 안에 슈크림 슈크림, 슈크림 슈크림만 파는 가게가 있었어? 응. 아 진짜? 근데 신기하셨다 많이 남았어. 오늘 들고 올라했는데. 거고지아 진짜 배고팠다. 어 밤에 배고팠는데 잡고 자가지고. 나 어제 6 시에 저녁먹간 거거든. 어제 딱 핸드폰에 조금 결제하고 오늘 결제했으니까 다른 그냥 집밥 먹어야지 하아 내가 좋아하는 계란. 방금 비빔밥을 해 먹었지 아, 나도 경거 했어 게임에 현지라면 그날은 배달음식 좀 자세해야지 아 네, 맞아 맞아 <웃음> 그러면 조금 눈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은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스튜디오 촬영 날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고성을 갔다 와서 오늘은 스튜디오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일산에. 바로 옆에는 DR이 있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할로. 오늘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다. 네? 스튜디오 촬영도 두 번째잖아요. 어떠세요? 그때는 혼자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미전이랑 같이 와서 네.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해갖고 네. <웃음> 오늘도 여러 가지 집을 보면서 네. 또한번그 감정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집을 갖고 그쵸. 싶다라는.. 그때 저희가 보고 왔던 집, 그때 찍었던 영상을 이제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건데 재밌게 잘할 거고요. 또 아까 리딩 때 들었는데 오늘 서울에 우리 집이 없다가 마지막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이스트가 또 데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오늘 즐겁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거 봐야 곡 설명 봐야겠네. 요 네, 인사이드 아웃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이별을 받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결국 본인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어,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상대를 향해 또다시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네, 아무렇지 않은 척 이별을 받아드리려고 하지만 자신의 결국 본인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상대를 향해 또 다시 달려가겠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어... <웃음>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렵냐? 좋은 곡이네 아니 민혜왜 그럴 수 있지 미래를. 잘했어 벌써 네 오늘 이렇게 서울에 우리집이 없다 마지막 회를 저희가 영광스럽게 함께하는데 네, 오랜만에 종현 씨랑 같이 예능해서 좋았습니다 저도 민현 씨랑 오랜만에 같이 예능해서 다른 좋았습니다. 것보다는 종현이는 이제 예능이 나오면 선배님들의 사랑을 약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뭔가 굉장히 멤버로서 좀 안심이 되고 앞으로의 종현이 예능 길이 활짝 열릴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것 아, 같습니다. 아, 네. 혜 씨도 사랑 많이 받으셔요? 아, 저는, 저는 이제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그냥. 아이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이제 네. 많은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 저희가 다못 맞춰서 가져갈 상품은 오늘 없지만 또 다음에 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정답을 맞춰서 네. 상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네. you uh -huh.